다양한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뉴욕 잠들지 않는 도시 뉴욕 뉴욕에서 전해드리는 뉴욕 이씨와 뉴저지 니나의 지금은, 지금은 뉴욕 미니 <웃음> 오늘 왜 그렇게 입고 온 거예요? 오늘 우리 클럽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클럽 가요? 클럽, 간, 클럽 가는 줄 알고 왔는데? 나, 아니에요? 난 모르겠네 <웃음> 뭐, 네. 안 들여다 보내줘요. 네. 아, <웃음> 입, 입장, 아니, 아, 입국화! 그, 그 어. 그렇죠. 어. 입밴 어. 제가 오늘 이렇게 입고 온 이유가 있죠. 뭔가. 클럽에 말이야. 대해서 얘기하려고요. 클럽에 대해서? 아니, 사실 그 클럽에 대해서가 아니라요. 어. 클럽 하우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요. 클럽 하우스? 응. 음. 클럽 하우스는 또 뭐예요? 클럽 하우스 알아요? 딥하우스 몰라요. <웃음> 강남다이트클럽 몰라요? 몰라요. 몰라요? <웃음> 아, 제가 그쪽하고 좀 멀어요. 아 그래요? 네. 자 오늘은 어, 이 클럽은 클럽인데 이런 노는 클럽이 아니라 음. 그들만의 세상, 클럽하우스에 음.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요. 네? 그들만의 세상, 네. 뭔가요? 이게 소셜네트워크예요. 아 진짜요? 네, SNS? 네. SNS예요. 클럽하우스라는 네. 게또 생겼어요? 네. 오, 인스타그램, 안지 얼마 안 됐는데, 갈 길이 멀군요. 그렇죠. 이게, 이, 클럽하우스라는 게 지금 굉장히 핫해요. 음. 미국에서 시작돼서 지금 이제 한국에까지 많이 퍼졌다고 해요. 이게 원래 미국 거고. 네. 음. 이거를, 어, 초대장이 있어야지만 가입을 할수 있는 곳이에요. 초대장이 음. 있어야 돼요. 초대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 멤버인 사람이 초대를 해줘야지 그렇죠. 가능하군요. 네. 그리고, 와. 초대장이 없어도 가입을 할수 있는데, 에? 가입해 있는 멤버들이 승인을 해주면 가입을 할 수가 있어요. 어, 아, 네, 네. 오, 심지어. 예, 예. 어렵네요. 가입을 하면, 에? 내가 두 명까지 초대를 할 수가 있어요. 아, 그런 식으로 하는구나. 네, 네, 네. 아. 네. 되게 네, 웃기죠. 그러네요. 네. 왜 그렇게 어렵게 했지? 근데 그러니까 이게 뭐라 그럴까요? 약간 진짜 그들만의 세상인 거죠. 음, 네. 이게 좀 뭔가 아무나 막 오지 않게 네. 하겠다. 초대받은 음. 그런 특별한 의미를 부여를 하는 거죠. 아, 뭔가 좀 그런 특별 이벤트 같은 거구나. 그렇죠. 네네. 네. 네. 달라라는 그렇죠. 그런 음. 느낌이 들게끔. 네, 이게 들도끔. 어떤 거냐면은 음. 우리가 인스타나 페이스북을 이렇게 글로 하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글을 쓸수 있는 게 없어요. 아, 그러면 그냥 대화.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대화해요 그러니까 어 방장이 있어요. 방장이 있는데 아. 이 사람이 이제 얘기를 하면 은그 네. 어 방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 사람들이 손을 들고 발언권을 획득할 수가 있어요. 저기요. 그러니까 네. 그게 <웃음> 그게 되니까 그러니까 <웃음> 네. 글을 못 쓴다면서요? 글을 못 써요. 그러면 말로 해요? 네. 어떻게 서로 영상통화를 해요? 그러니까 그거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요? 네.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방, 그 방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얘기를 하고 싶으면 손을 대면은 이 방장이 그 사람한테 발언을 할수 있는 기회를 줘요. 그럼 네. 그 사람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주제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요. 지금 그 전문적인 분야로 많이 세팅이 돼 있어요. 뭐 미디어, 뭐주식뭐 아뭐 소셜 네트워크, 뭐 영상, 뭐요런게 가지각색 전문가 전문 저, 지식을 그렇구나. 그래서 초대하는데 제한을 두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 만약에 우리 우리 방이 뭐 미디어 쪽이다 그러면 미디어 쪽 사람들을 서로 초대하고 그렇죠 그렇게 할수 있어. 그렇게 있죠. 오, 네. 그런 쪽 사람들만 승인을 해주고 이런 그렇죠. 로 이제 돌아는거 네, 네, 네, 네, 네. 그렇죠. 이 초대장을 구입하기 위해서 네. 그 인터넷상에서 초대장이 거래되기도 한데요. 진짜 네. 네. 인기 있는 방 같은 경우는 그렇겠네요이이 어게 이 가입을 하려고 이 아예. 클럽하우스에 가입을 하려고. 우선 클럽하우스에 들어가고 그 음. 안에 나눠져 있는 각각의 방들은. 뭐 자유로 검색해서 갈 수도 자유롭게 있고 뭐뭐 초대를 받아서 들어갈 수도 처음에 있고 처음에 가입하는 게 문제군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 서로 사고 팔기도 한다? 네. <웃음> 한국에서는 한만 원에서 3만 원 사이에 거래가 된다고 그래요. <웃음> 진짜요? 그리고 이거는요. 네. 아이폰 유저만 할수 있어요. 애플만 아, 사용하는 뭐 아이패드. 아이폰이 음. 있는 사람만 할수 있어요. 할수 있고 그래서 잠자던 아이폰, 아이패드들이 음. 중고로 또 거래가 많이 되기 시작한대요. 아 진짜 평소에 음. 그러면 갤럭시 쓰던 분들은 음. 여기 어. 입장할 수 없어요. 으니까 따로 그거를 구매를 해서 그렇죠. 어, 그걸 그건 용으로만 쓰기 위해서도 그렇죠. 하겠다는 얘기요 그렇죠. 네. 음. 그래서 운영자, 그러니까 방장을 네. 모더레이터라고 불러요. 네. 네. 네. 그래서 이 사람이 뭐 이렇게 강연같이 뭐 얘기를 하면은 음. 청중이 이제 손을 들고 발언을 할수 이렇게끔, 어? 뭐, 이렇게, 몇 명이라도 한, 이렇게, 하나 방에 들어가요. 글쎄요, 그건 모르겠어요. 이 네. 저도 인싸가 아니저게좀 약간, 아웃풋이. 가입하셨어요? 아니, 저 아무도 초대 안 해본 아, 거예요. <웃음> 그러네, 초대, 이게 누군가, 아. 누군가가 진짜 네. 이렇게 아는 사람이 있어야 네. 이게 초대도 가능하지. 그러니까요. 네. 당근마켓에서 판다는데 내가 갈 수가 있어요. <웃음> 아, <웃음> <웃음> 네. 당근마켓에서 <웃음> 또 중공을 <웃음> 해서 이렇게 또. 네. 네. 이 초대장이 거래가 된다는데 뭐갈 수가 있어요. <웃음> 근데 비싸네요 생각보다 그렇죠. 그거 하나 가입하고 네그니뭐 코로나 때문에 어? 이런 어? 플랫폼들이 많이 생겨난 것 같아요 그렇겠다. 근데 예를 들어서 그 너무 전문성을 요구하다 보니까 뭐 강연이라든지 세미나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음. 뭐 지식을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좋겠지만 음. 이 이런 것들이 아니라 뭐 동창회라든지 뭐 이런 것도 하긴 한데요. 아. 근데 굳이 동창회를 여기에 힘들게 들어가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내가 그만큼 어, 들어가기 어렵고, 뭔가 네. 만약에 정말 돈을 내고 사서 들어갔다면, 그렇죠. 뭔가 나한테 얻을 만한 것들이 그렇죠. 있고, 이득이 있고, 네. 그런 곳에 가고 싶겠죠. 그렇죠. 네. 근데 여기서 지금 또 인기가 많은 방이 네. 성대모사방. 나? 성대모사방. <웃음> 예, 네, 성대모사방 어? 하나 가입하고 싶은데 거기 그러네 아니 <웃음> 제가 보기엔 굉장히 <웃음> 거기서 인기를 끄실 것 같은데 아 진짜요? 음, 가고 싶고 은가 싶은지야. 보셔. 그 다음에 뭐 그러니까요. 유명인들 연예인들이 이제 많이 가입을 하고 있대요 아 진짜로 그럼 네. 뭐 팬클럽 같은 거 운영해도 어, 되겠네요 그런 것도 하기 할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렇죠. 유명인들이 가입을 했기 때문에 더 유명세를 탄 거예요 오 굉장히 어, 좀 궁금하다 그렇죠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이게 원래 지난해 3월에 음. 미국 실리콘밸리 창업자 폴 데이비슨과 네. 구글 출신의 로원세스 라는 사람이 만든 이런 그 소셜미디언데요 네. 이게 왜또 유명해졌냐면 일론 머스크 테슬라 네. 창업자가요 네. 지난 1일에 여기서 방을 열고 오. 주식거래 중계 앱 로빈후드 블라미, 블라미드르 테베츠 씨요 이 사람을 어, 공매도를 둘러서 아주 썰전을벌었다 그래요 음. 그러면서 또 이게 와큰거예요 아, 그 클럽하우스 안에서 에, 에. 초대 받은 사람만 그걸 받겠죠? 그랬겠네. 네. 네. 이게 녹화가 안 돼요. 무조건 라이브예요. 아, 진짜. 이걸 보려면 그 시간에 맞춰서 딱 보고 그냥 음. 끝이에요. 그러니까 그 미리 그럼 공지도 하겠네요. 몇 시에 내가 뭘 그렇죠. 하겠다. 네네. 네. 그러면 우리 그 TV 프로그램 보듯이 이렇게 쫓아가서 거기서 보는 거고 네. 그런 거는 그 만약에 보는 거는 무료인데 네. 그러면 이제 들어가는 게 쉽지 않아서 그렇지.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직접. 그 유명인들과 함께 대화를 나눌 수 기회가 되고 음. 사실 루머스크하고 직접 그렇게 가까운 데서 서로 얘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게뭐 어,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데서는 음. 사실 이 보고 있는 사람들이 발언권을 얻기란 쉽진 않죠. 아 그럴 수도 네. 있고 그것도 허락을 받아야 발언권 을 얻을 그렇죠. 수 있죠. 근데 거의 일반적으로 듣는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들어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네, 네.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런 얘기들 음. 들을 수 있는 거라. 맞아요. 네. 아, 굉장히 전문적이네요, 보니까. 그렇죠. 네. 전문적으로게 진짜... 이용하시려면은 굉장히 좋은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 대중들을 대상으로 했다기보다는 뭔가 음. 전문적인 영역으로 끌고 들어갔네요, 이거를. 그렇죠. 네. 이게 좀더 이제 대중적으로 이제 많이 퍼질 거예요. 음.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 음. 들어갈 수가 없다. 뭐 희소성 이런 음. 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고 싶어 하는 거죠. 초대장을 돈을 주고 사서라도 근데 사실 이런 소셜미디어 조금 지나면 은 시들해지거든요. 그렇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안 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았잖아요. 에이, 그렇죠. 안 하잖아요. 안 하죠. <웃음> 그러니까요안 하죠. 네. 그냥 시, 저기 뭐야. 뉴스 보는 용이 돼버려요. 나 네. 네. 근데 이거는 지금 이제 들어가기 힘들다. 초대장이 있어야 된다. 아. 그리고 아이폰 유저만 할수 있다. 이런 그래서.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인싸들만 들어가는 그런 아. 사이트다. 이렇게 지금 소문이 아. 되는 그렇군요. 상태죠. 네. 근데 이게 이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게요. 네. 광고 같은 거를 못하나요? 그, 그 지금은 그래서 그런 게 없어서 앞으로 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네. 그런 모험가들을 만들려는 시도가 계속해서 음, 당연히 방향. 있겠죠. 네. 그냥 네. 사람들만 네. 가입한다고 될 일은 아니고 뭔가 네. 광고도 네. 나가야겠고 네. 뭔가 네. 필요하긴 하겠네요. 저 초대장 좀 보내주세요. 저 성대무사방 <웃음> 들어가고 싶어요. 성대무사방 인기가 네. 있다는 것도 네. 좀 특이하네요. 야! 초대장 좀 <웃음> 보셨라. 야이아 <이리> <웃음> 그쵸. 죠주현씨 네. 성대무사방 한열개 넘죠? 그렇게 많대요? <웃음> <웃음> 가능하다니까 네. 초대 좀 해주세요. 네, 초대 좀 아. 해주세요. 아이, 아이폰 쓰고 있거든요. 아, 그렇죠. 네. 오 재밌습니다. 클럽하우스라는 네. 처음에는 진짜 말한 것처럼 클럽 클럽인가 클럽인 했는데 또 준비했더니. 새로운 소셜미디어가또 네. 생겼는데 이런 네. 클럽하우스라는 거좀 전문가들 그러니까 전문가라고 해서 뭔가 어떤 프로페셔 그 직업 분야를 얘기한다기보다는 그게 음. 어떤 분야가 됐건 내가 그쪽에서 특출하다면 을 서로 모여서 얘기를 하고 그렇죠.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네. 말한, 말한 것처럼 네. 성대모사방이라든가 맞아요. 어 재밌네요 아 그리고 주의하실 점이요 네. 처음에 이제 가입을 하잖아요 음. 그래서 내가 이렇게 초대를 하잖아요 내가 우리 리나 씨를 초대하고 우리 피디님을 초대를 했다 그러면 음. 두 분한테는 내가 초대한 사람이잖아요 그럼 나의 프로필이 항상 쫓아다녀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나중에 싸워서 드을졌다 어? 그래도 내 프로필이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아, 진짜. 네. 그러면 내가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초대했지만. 그런 것도 있을 거 같은데요. 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음. 그래서 그렇게 해놨다는 걸 보니까 네. 그러니까 아무나 초대하지 말아라 라는 게 있네요. 아,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네. 내가 정말 책임지고 이 사람을 음. 내가 어떤 보증을 할수 있다라는 그런 음. 생각까지 들 정도의 사람만 초대를 해라. 네, 이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를 초대를 네. 받아서요, 제가 직접 가입을 해보고 음. 경험을 한 다음에 음. 나중에 업데이트를 할수 있으면 좋겠어요. 오, 그러게요. 네. 우리가 직접 그걸 또 그쵸? 보여줄 수도 있고, 네. 만약에 그냥 미리 보기로 그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같이 네. 한번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있을 거고. 네. 음,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초대를 해줘야 되네. 아니면 사야 된다고요. <웃음> <웃음> 사서, 사, 사서 가기는 좀 그렇다. 누가 초대해주면 참 초대해 좋겠는데 주시면... 그렇게 많지는 않겠는데요. 그럼 한국에도 시작은 됐죠. 근데 많아요. 아, 제가 진짜요? 이걸 봤더니요. 네. 지난해 말에 60만명이었대요. <웃음> 사용자 이미? 수가. 네. 근데 한달 만에 200만명을 돌파했대요. 와. <웃음> 이게 진짜 무섭게 성장을, 성장을 하고 있는 하고 거예요. 성장을 하고 있구나. 네, 네. 나는 왜 모르지. <웃음> 아직 나까지는 몰랐구나. 그렇구나. 그러면 클럽하우스라는 앱을 딱 찾으면 클럽하우스라는 나, 나타나요? 어,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네. 나타나는데요. 음. 유사품이 많아요. 아, 진짜? 네. 이게 워낙에 지금 큰 인기를 끌고 있어서 음. 유사품이 많아요. 그, 어떻게 그래요? 그잘 영문으로 클럽하우스 검사하셔가지고 음. 제대로 들어가셔야죠. 그러네요. 음, 뭐. 알겠죠. 제가 그럼요. 응. 초대받았는데 뭐. <웃음> <알겠습니다. 웃음> 네. 클럽하우스. 여러분 인사 되셨어요. 아, 클럽하우스라는 것도 아시고. 그럼 우리 오늘 클럽 안 가는 거예요? 어... <웃음> 늦었어요. <웃음> 얼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네. 지금까지 뉴욕 미닛의 미니 미니 미니 이씨. 이씨. 저는 리나였습니다. 구독, 구독 좋아요, 좋아요,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웃음> <웃음>